네 이전 편에서는 카드뉴스 만들기 기초 부분을 배워봤는데요 그 기초 부분을 배워봤으면 지금부터는 안에 내용을 집어넣고 그리고 어떻게 표현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배워볼 거예요자 그럼 지금부터 내용 집어넣고 활용할 수 있는 방법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할게요 네, 이번 편 같은 경우에는 파워포인트를 활용해서 카드뉴스 만들기 전반적인 방법들을 알려드릴 거고요 그리고 이미지 하나를 활용해서 어떤 디자인까지 만들 수 있는지를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시간이 조금 길 수도 있어요 그래서 천천히 여유롭게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일단 카드뉴스 만드는 여러가지 방법들 중에서 제가 딱 세가지만 이렇게 정리를 해봤어요 그런데 이렇게 글이 많죠? 음, 이것을 아주 짧은 내용으로 만들 수 있어야 하는데요 이것이 바로 카드뉴스 만들기의 시작 부분이라고 할수 있겠네요 무슨 말이냐면 카드뉴스 만들기는 긴 내용을 아주 짧게 그리고 한 페이지 당 하나의 메시지만 집어 넣을 수 있어야 되기 때문이죠 그래서 그것을 먼저 정리하는 것부터 시작을 하셔야 합니다 내가 만약에 이번에 카드뉴스 만들 내용을 이것보다 도더 길게 했다 그런데 이것을 이제 카드뉴스를 만들려고 한다 라고 하시면 미리 슬라이드에 내용을 집어 넣어 주시는 거예요 이렇게 하나, 둘, 셋, 네 개씩 이렇게 내가 원하는 부분에 표시를 미리 해 둠으로써 아나 이런 내용에한 요정도의 느낌이 필요하겠다 라는 생각을 해 주시는 것이 좋죠 자 그래서 첫 번째 방법으로는 내용을 먼저 정리를 해 주시는 거고요 그리고 두 번째 이미지를 구하시는 겁니다 이미지를 구한다고 라 하는 건 여기 슬라이드 하나하나 당 이미지가 다 다르게 들어가는데요 그 내용에 맞는 이미지를 선택하고 그리고 다운로드 받는 과정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일단 내용을 정리했으니까 이미지를 다운로드 받아볼까요? 저는 이미지를 저작권 걱정 없는 무료 이미지 사이트인 프리큐레이션 사이트에서 다운로드를 받아 볼게요 아무래도 카드뉴스 같은 경우에는 뭐 상업적이던 어떤 목적이던 정보를 전달해 주려고 하는 목적으로 만들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어떻게 생각하면 상업적인 목적으로도 사용될 수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카드뉴스를 만들 때 이미지를 사용하시려면 저작권 걱정 없는 이런 이미지들을 사용해 주시는 것이 좋아요 이 사이트에서 아까 전에 봤었던 카지뉴스 이미지 같은 것을 좀 얻어야 할것 같아요 일단 내용 정리를 하는 듯한 그런 느낌으로 이미지를 검색해 볼게요 그런데 음, 내용 정리 조금 애매하죠 그래서 공부라고 쳤더니 뭔가 이렇게 정리하는 듯한 그런 느낌의 이미지가 나오게 되죠 자 여기 있는 이런 이미지들 중에서 음, 저는 정리하는 듯한 이미지가 딱이 이미지가 괜찮은 것 같아요 이 이미지 눌러볼게요 엄청나게 관련은 없지만 음, 뭔가 좀 느낌이 좀 있죠 자 여기 가시면은 이제 초상권 문제없음 상업적 용도로 사용 가능하지만 출처를 밝혀야 된다라고 적혀져 있죠 물론 출처만 밝히면 되는 것이기 때문에 전혀 문제 될거 없을 것 같고요 다운로드 페이지를 이동을 해서 프리 다운로드를 눌러볼게요 자 이렇게 해서 파워포인트를 키고 그 안에 그 이미지를 넣어볼게요 삽입 그림을 활용해서 넣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미지를 이렇게 집어넣어봤고요 그리고 이 이미지를 활용해서 내용을 정리하기 라는 모양으로 넣어보도록 할게요 자 이렇게 출처 프리픽이라고 적어놨고요 오른쪽 하단에 작게 적어주시면 될것 같아요 자 이렇게 이미지를 만들었고요 그 다음엔 여기 아래쪽에다가 내용을 집어넣으면 되겠죠 방금 전에 여기 어떤 게 있었냐면 내용을 정리하기라고 하는 이 글이 있었잖아요 이거는 그냥 과감하게 삭제해주고 새롭게 텍스트 상자를 넣어볼게요 삽입 텍스트 상자 선택해서 1. 내용을 정리하기 이렇게 입력을 했습니다 이렇게 입력을 했고 가운데 맞춤을 해주신 뒤에 글꼴 크기를 크게 만들어 주셔서 대략적으로 좀 눈에 잘 띄게 만들어 줄게요 그리고 이제 글꼴을 바꿔줄 건데요 글꼴 같은 경우에는 굵은 글꼴을 써주시는 것이 좋을 것 같아요 제목은 확실하게 눈에 띄어야 하거든요 그래서 화살표를 눌러주시고 여기 보시면 다양한 굵은 글꼴들 중에서 카드뉴스 만들 때 많이 쓰는 글꼴을 선택해보도록 할게요 바로 티몬 몬소리체인데요 이것을 선택해서 넣어주시고 아래쪽에 다가 내용을 넣어주시면 되겠네요 내용 같은 경우에는 여기는 이 텍스 상자를 Ctrl+Shift 키 누른 채 이동시켜서 복사를 해주신 뒤에 글꼴 크기를 작게 만들어주시고 그리고 글꼴도 바꿔줄게요. 글꼴 같은 경우에는 아래쪽에 있는 내용이기 때문에 고딕체 종류로 바꿔주시는 것이 좋아요. 그래서 나눔 스퀘어 라이트체로 바꿔줄게요. 그리고 이제 내용을 정리하는 듯한 그런 정보를 적어주시면 되겠죠. 자, 이렇게 정리를 해봤습니다. 와우 어떤가요 굉장히 깔끔하죠 자 이런 방식으로 아주 기초적인 디자인을 해줄 수가 있게 되는데 이렇게 만든 이 틀에 여기 밑에 있는 이미지 구하기와 내용 및 이미지 배치를 넣기만 하면 끝나는 거예요 자 이것을 그대로 마우스 오른쪽 슬라이드 복제를 두 번을 해줍니다 컨트롤 D를 누르셔도 되고요 그리고 여기다가 이제 이렇게 해주시면 되는 것이죠. 물론 이미지를 구하는 것이 먼저일 수도 있는데 이미지를 3개 이상 먼저 구해놓은 상태에서 이렇게 만드시기만 하면 아주 깔끔하게 만들 수 있겠죠? 자, 그럼 지금부터 만들어 볼게요. 하나, 둘, 셋! 짠! 이렇게 만들어봤습니다. 내용과 이미지를 배치하니까 이렇게 예쁘게 만들어졌네요. 어떤가요? 굉장히 간단하게 만들 수 있죠? 이미지 하나, 그리고 텍스 상자만 만들기만 하면 눈에 확 들어오는 그런 카드 뉴스를 만드실 수가 있게 되는데, 이게 아주 기초적인 카드 뉴스 만드는 방법이라고 할수 있겠네요. 자, 그러면 지금부터는 똑같은 이미지를 활용해서 어떤 방식으로 조금 더 예쁘게 디자인할 수 있는지 몇 가지 팁을 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기본적으로 여기 있는 이 이미지를 활용해 볼게요 자, 이 이미지를 선택한 뒤에 그림 도구서식 자르기 가로 세로 비율 1대1 비율로 잘라 주도록 할게요 자, 1대1 비율로 잘라 주는 이유는 뒤에 있는 이 슬라이드의 크기가1대1 비율이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만들어 줍니다 자, 이렇게 넣어 봤는데요 글이 잘안 보이죠 이 글을 잘 보이게 하는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는데요 여기 뒤에 있는 이미지를 어둡게 만드는 방법이 하나 있습니다 이미지를 선택하시고 왼쪽에 수정해 가시면 어둡게 만드는 이런 방법이 있어요 밝기 마이너스 40%를 해주시고 그리고 앞쪽에 있는 이 텍스트를 흰색으로 바꿔주기만 하면 오 어떤가 이렇게 이미지 구하기 크게 해주고 내용까지 이렇게 만들어주면 똑같은 이미지인데 이렇게도 표현해 줄수 있다는 거죠 어떤가요? 굉장히 신기하지 않나요? 이런 방식으로 만들어 줄 수도 있고 또 한번 바꿔볼게요 자 색을 원래 상태로 돌려 놓고요 여기에 직사각형 도형을 하나 이렇게 그어 볼게요 자 이렇게 만든 뒤에 마우스 오른쪽 도형 서식 선 없음 단색 검정색 그리고 투명도를 살짝만 10% 정도? 한 20% 정도? 줘볼게요 그리고 앞쪽에 있는 이 텍스트 상자를 맨 앞으로 가져오기만 하면 오! 이렇게도 만들어 줄수 있는 거죠 똑같은 내용인데 말이죠 또한 가지만 더 보여드릴게요 자 이번에는 도형의 크기를 더 크게 키워 볼게요 그리고 크기를 조금 작게 해서 이렇게 만들어 봤어요 되게 빠르고 그리고 심플하게 만든 것 보이시나요? 똑같은 이미지를 가지고 모양과 그리고 도형만을 활용하면 이렇게 요렇게 요렇게 만드는 것도 가능합니다 어? 여기에서 이 도형의 모양을 저는 원형으로 하고 싶다 그리고 상단에 그리기 도구 서식 가셔서요 도형 편집, 도형 모양 변경 그리고 여기에서 타원 도형을 선택하시면 이렇게 동그랗게도 잘려지게 됩니다 자 어떠셨나요? 이렇게 내용을 배치하고 만드는 방법을 배워 봤는데요 생각보다 카지니스 만들기가 어렵지 않고요 여러분들이 직접 하나하나 해보시다 보면은 분명히 훨씬 예쁜 카드뉴스를 만들 수 있을 거라고 확신합니다. 꼭 한번 따라해보시고 여러분들만의 멋진 카드뉴스 만들기 바랄게요. 자, 혹시라도 이 내용을 잘 못하겠다 하신 분은 1편으로 가시면 되고요. 더 많은 것을 배우시고 싶다면 다음 편인 3편 고급 편을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안녕!